어떤 상황이 발생하셨고 불의의 사고가 나셨을 때 가장 먼저 찾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보험 전문가로 넘고 아, 싶어 요즘에는 해지 처리를 대부분 시켜버립니다. 아. 해지 처리가 되었을 때는 보장도 못 받고 해약 환급금 기준으로 받습니다. 회사별로 그래서... 보험료를 비교를 했을 때 어,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으로 압축을 하고 싶고요. 현대해상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3 3 3업 20년 갱신과 30년 갱신 어떤 것을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갱신형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주류가 되었던 3 2호로 갔을 경우는 11만 5천원 정도 보험료를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럼 거의 한또 20%가 늘어나니까 한 40% 정 차이. 순서대로 음.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경우도 좀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암진단보험금까지는 굳이 유병자로 하지 않더라도 일반 표준체로 충분히 반응하셨는데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 대표입니다 오늘은 유병자보험 전문가 나봉관 팀장님 모시고 유병자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나봉관입니다 유병자보험 언제부터 좀 시작된 걸까? 요 어, 유병자보험은 2011년도 라이나 생명에서 처음 고혈압이나 뭐 당뇨에 있으신 분들이 가입을 할수 있었고요. 어, 그 후로 해마다 약한 20% 정도 유병자보험 시장이 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구독자분들과 소비자분들이 유병자보험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건강검진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고요.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조기 진단으로 빠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점도 많지만 보험적으로 보면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표준체에서 거절되시거나 부담보 할증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표준체보다는 보조의무가 조금 더 간단한 유병자 보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으시고 보장적인 측면에서 유병자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유병자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부분이 아닌데도 유병자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어, 네 맞습니다 실제로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이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걸 누구나 다잘 알고 계셔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대장의 용종을 제거했을 경우 뭐한 개냐 두 개냐 달라질 수는 있지만 표준체를 많이 저희가 추천을 해 드리고요 여러 개의 용종을 제거한 경우는 평생부담보 대장이나 직장에 대해서 보장을 못 받습니다 평생부담보라는 것은 대장이나 직장에 대해서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팔증이 됐을 때는 표준체보다 50에서 100% 정도 보험료를 더 부담하셔야 되니까 이런 경우 유병자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고 보험료도 줄일 수 있고 대장이나 직장에 대해서 부담 없이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건강체로 하겠다라고 막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전기관 부담보가 잡힌다거나 안 그러면 그 담보에 대해서 할증 플랜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병자 상품과 비교해봐서 어떤 게더 유리한지를 좀 타진해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최근 이 유병자 보험을 저희 보험용사에 문의주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유병자보험 가입을 했는데 내가 보험 가입했는데 보장은 제대로 받을 수 있냐 이거를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보장을 못 받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장을 못 받는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유병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과거 병력이 있든가 어떤 치료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자를 당연히 선택을 하셨는데 2018년도 1월 이전까지는 보험사 약관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뇌혈관 진단이나 뇌졸중 진단 받으신 분들은 동일 뇌혈관이나 뇌졸중 일정 진단을 받았을 때는 보험금을못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질병이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뇌혈관이나 뭐 허혈성 수술을 했을 때는 수술보험금을 청구를 하는데 일부 회사 약관을 보게 되면 과거 기왕력이 있는 분들이 그 질병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난다음그 질병으로 해서 수술을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분쟁이 어, 많았죠. 네 분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많이 넣었고요. 2018년도 1월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어, 분쟁조정을 유엔을 열어서 검사에 수정 공고를 많이 했습니다 어, 그렇더라도 일부는 아직까지 처급 적용을 하지 않고 분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융당국의 어떤 권고 조건에 따라서 소급 적용되는 사례들도 있잖아요. 네. 맞 그러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네. 걸로 변경됐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소비자들도 많다. 음, 네. 그런 경우도 많죠. 음, 그래서 전문가님들한테 꼭그 상담 받으시고 보험은 그래서 관리가 중요한 상품이다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고객분들이 가장 먼저 저희들을 찾는 이유가요. 어떤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 또한 오르시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게 지금 현재의 보험시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웃긴게 그잘 아는 소비자한테 보험금 제대로 지급하고 그냥 음. 착하게 좋게 이렇게 보험금 어, 안주겠다라고 하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시는 분당에 또 지급이 안 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어, 약관이란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맞춰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영업을 하다 보면 고객에 따라서 동일한 질병인데 동일한 수술인데도 보험금 지급이 되는 경우 지급이 되지 않고 그런 경우 가흔하게볼수 있습니다. 음, 저희도 정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 보험 영업을 모두가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맞지만 공부를 그만큼 하진 않는다. 그냥 단순히 그 보험료만 비교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험사마다 어떤 약관들을 적용하고 있고 어떤 독소조항들이 있는지 소비자들한테 어떤 상품이 진짜 유리한지를 비교하고 판단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제 유병자보험을 가입하시려는 분들께 음, 어, 네. 전문가님으로서 이 부분은 꼭 살피고 가입하는 게 좋다 라는 팁을 좀 주실 수 있다면 무조건 유병자보험을 선택하시는 것보다는요 일단은 내 현재 건강상황이나 아니면 질병, 어떤 치료력에 따라서 보험 선택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유병자 보험은 가입 조건은 간단하지만 일반 표준체 보험보다 20% 정도의 보험료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제 고객의 예를 들게 되면 어, 이분 같은 경우는 혈압하고 당뇨가 있었습니다. 증권을 제게 보여주셨는데 뇌나 허혈 그리고 암진단보험까지 유병자로 가입하시더라고요 뇌나 허혈은 당연하게 유병자로 하시는 게 맞으셨어요 암진단보험금까지는 굳이 유병자로 하지 않더라도 일반 표준체로 충분히 반응하셨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보험료는 한 10만 원 정도 나오던데 다시 추천해드렸을 때는 8만 원 정도로 충분히 보장을 음.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2만 원 차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 거의 한... 어,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험 선택을 해드릴 때 90세 만기 20년 할 정도로 많이를 선택을 해드립니다 그런 경우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2만 원 정도 같으면 20년 같으면 480만 원입니다. 근데 진짜 크게도 더 차이 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허다합니다. 음. 지금 여자분들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갑상선 같은 경우 뭐 결전이나 어떤 이상경세, 유방 같은 경우도 유방의 결절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암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할 때 유병자로 하시는 게 맞으셔요. 그걸로 뇌나 심장 관련 보험도 혈압이나 당뇨가 없음에도 유병자로 하셔가지고 20% 이상 법률 지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항상 상담을 받으실 때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표준체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그 다음 유병자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음, 기본적인 건강치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병자로 선택 하셔야 된다라는 게첫 번째 팁이 없고 인수하는 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험사마다 전혀 다 다른 거죠? 네다 다릅니다. 유병자 보험도 상당히 보험 종류가 다양합니다. 최근에 현대상에서 지난주부터 판매된 U333 또는 l 사 같은 경우 335 많이 판매된 325 상품이나 암에 대해서만 질문지가 있는 초간단 상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분이 선택하실 때 당연하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u 3 3 3부터해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경우도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거 병력이나 치료력에 따라서 유병자에서도 상품 선택을 무조건 달리하시는 게 음료를 줄일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음. 제가 최근에 보면 그 설계사분들이 어떤 특정 상품 하나를 딱 짚어놓고 그것만 비교 설계해가지고 그냥 안내해드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계사분들은 되게 편할지 모르는데 고객님들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좀 제한받는 거고 소비자님들 입장에서 좋은 방향은 아니다. 본인한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뭔지를 비교 안내 받아보실 수 있게끔 시장이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현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하나만 설계했을 때 조합 설계보다는 훨씬 더 저희들이 일이 간단하고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최소 15에서 30% 정도 보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설계를 할수 있는 설계사를 선호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아직도 유병자보험에 대해서 그 종류가 다양함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 표준체 기준으로 해서 어떤 어떤 뭐 325도 있고 뭐 333도 있고 뭐 1Q도 있고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어, 이 영상을 보시는,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병자 보험의 종류를 명확하게 조금 구별해 주신다면. 표적으로 보험은 표준체로, 건강체로 하시는 게 맞고요. 어, 그 다음 병활증인 333 또는 335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활증인 325, 고활증인 31 또는 초간편으로 보험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대부분 2019년 이전에는 경활증인 333이나 335 같은 상품 판매가 되지 않고 중활증인 3.25 상품만 판매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지금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정도는 보험 리모델링을 받아보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경활증 보험이 333에 비해서 3.25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20% 정도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품들이 경활증, 네, 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팔렸던 상품이 3.25 어. 그러니까 3.25 대비해서 이 3.33 상품의 어떤 특장점들, 장단점들이 있을까요? 3.25 같은 경우는 첫 번째 3은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 재검사를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혈압이나 당뇨 또는 어떤 지병으로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더라도 인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2 같은 경우는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력을 물었고 마지막 5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암진단만 물었기 때문에 암 환자만 아니면 대부분 가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유병자 보험의 주류는 325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부터 335나 333 출시가 되면서 판다고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333 같은 경우는 3위어 보다 보험료가 20% 정도 평균 저렴합니다 가입 조건을 보시게 되면요 첫번째 3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검사 또는 재검사 추가 검사 소견은 없으면 됐고요 물론 혈압이나 당뇨 뭐 꾸준하게 동일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없이 가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3 같은 경우는 3년 이내 2번 수술 앞에 3, 2, 5에 2보다는 1년 더 늘어나서 3년 이내 2번 수술을 받고요. 어, 마지막으로 3 같은 경우는 6대 질병, 암이나 협심, 신근경색뇌졸중 강경화, 심장판막 등 6가지 질병에 대해서만 고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을 보면 3, 3, 3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많이 해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음, 최근에는 이제 3, 3, 3을 주력으로 가능하다면 가주 네, 가능한 추세인 거네요. 음, 네 그렇습니다. 한 단계씩 올라갈수록 보험료는 약 15에서 20%씩 인상이 됩니다. 음. 같은 유병자인데도 최대 두배까지 보험료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은 이게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보험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음, H사 기준으로 암진단 3천만 원, 유사암 1천만 원, 뇌혈관 1천만 원, 허혈성 1천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나 허혈 수술했을 경우 1천만 원씩 지급이 되고 남자 56세 기준으로 어 90세 만기 20년 납 설계를 해봤습니다. 음. 예를 들어 암 진단 3천만 원 같은 경우는 표준체로 갔을 때는 보험료가 8만 3천 원 정도 나옵니다. 건강체 기준인 거죠? 네, 건강체를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표준체는 건강체로 보시면 되고요. 3, 3, 3으로 갔을 경우 보험료가 9만 9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만 9천 원, 한 2만 원 정도 비싸지는 거죠? 네, 약 20% 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19년까지 보험 주류가 되었던 3.25로 갔을 경우는 11만 5천원 정도 보험료를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럼 거의 한또 20%가 늘어나니까 한 40% 정도 차이가 음, 네 표준차하고 3.25까지는 보면 약 40% 어, 회사마다 조금 차이 있지만 실제로 더 나는 회사도 있습니다 원큐 이렇게 가면 뭐보험 장난 아니에요? 어그 부분은 거의 두 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보면 아프신 분들은 보험이 진짜 필요하구나 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많으셔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 생활 식습관이나 건강 상황을 봤을 때는 뭔가 지금 현재 불안한 예감을 많이들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과거 일반 표준체 보험을 했을 때는 이분들은 거의 보험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음. 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내가 치료하거나 내가 찜찜함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대해서는 최소 5년에서 평생 부담법 보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병자라는 상품이 나오고부터는 이분들은 무조건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이전에 3.25 가입하신 분들 기준으로 제한테 암이나 뇌나 이런 청구권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 사실 그한 3년 전, 4년 전 기준에서 2019년 이전에 진짜 불티나게 팔렸거든요. 이3위5가 그때 당시에 저도 상담했던 기억이 나는데 고객님들이 이게 된다고? 내가 이거 보험 가입할 수 있다고? 약간 이런 반응이셨어요. 사실. 최근에 이제 이런... 신 상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경활증 관련된 거랑 저도 비교를 많이 해보면 사실 경활증이 더 유리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네 어,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 판매하셨던 거 그럼 잘못 판매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계셨던 분은 그때는 상품이 3요밖에 없었습니다 음, 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안내드릴 수 있는 상품이 그거밖에 없었고 지금은 이제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신 거죠 음, 그렇죠 네더 좋은 그러면 기존의 3.25를 가입하고 계셨던 분들 이분들에게 조금 팁을 주신다면? 기존의 3.25 가입하신 분들은 저도 현장에서 많은 판매를 했지만 어, 정말 보험이 목마르고 꼭 가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감옥의 담배 같은 역할을 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입하신 지 1년, 2년 같으면 은 전체적인 우리가 9 0세만기 20년 정도의 보험료 개입차를 보더라도 과거 3.25를 했을 경우는 12만 원 정도 보험료를 지출하셔야 되는데 지금 3.33으로 갔을 때는 10만원 정도 보험료와 지출하면 됩니다 2년 동안 내가 불입한 보험료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가 지출해야 될 비용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25에서 333으로 많이 갈아타시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과거 3.25가 뇌졸중, 급성신경인데도 보장한도가 10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음. 근데 3.33 같은 경우 또는 3.35 같은 경우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2천만원까지 나오고요. 수술비도2천만원까지받을수있습니다 음. 특히 장점은 뇌혈관이나 허혈성 또는 심장질환 수술 같은 경우는 매해 지급되기 때문에 3.33을 선호하시고 변경문의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는 3.33이라는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3.33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도 상용 밖에 가입이 안 됐었어요. 그런 분들이 333으로 변경하시면 보험료는 줄어드는데 보장은 늘어나는 거죠. 어, 맞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3.25 같은 경우 암 진단 시 많게는 5천까지 보장을 해줬는데요. 예를 들어 2천만원 가입하신 분들은 유사함은 200만원까지 보장을 네. 해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판매되는 333 같은 경우는 유사함에 대해서도 최대 2천만원 이상 보상하는 회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사함 관련된 컨퍼런스 하거나 스터디 할때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음. 지금 유사암이 일반암 대비해서 10분의 1 가격, 10분의 2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 지급률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이유가 초진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식별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식별이 가능해지면서도 진단을 받으면 나오는 게 진단금이다 보니까 음, 이 담보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충분한 설명 들어보시면 아 이게 진짜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구현을좀 음. 하자면 우리가 암지급 사유를 보시게 되면요 어, 진단서 또는 조직검사 결과지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하더라도 암진단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음. 진단서에는 암이라고 명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검사 결과지에서는 D코드 그래서 경계성 종양이라는 코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대장용종 같은 경우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수술기록지나 조직검사 결과지를 꼭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실제로 보험 약관상으로 봤을 때 보험 계약상으로 봤을 땐 지급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러해서 결과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냥 받고 끝내지 마시고 담당 설계사분들한테 주시면 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고객분들이 놓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설계사분들도 음. 사실 놓치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그렇더라도 꼭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더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음, 이게 경력과 노하우인 것 같아요. 경력과 노하우가 있어야 이게 지급되는 사례인지 아닌지 공부 안 하신 분들 어떻게 써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유병자보험부터 일반 보험을 판매를 하더라도 약간의 기본적인 규정은 알고 접근하시는 을게 좋고 또 고객분들도 뭐 거기에 맞춰주는 전문가에게 상담할 것을 제 개인적으로 많이 보내드립니다. 저도요. 저도 권유해드립니다. 자, 또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좀 정리해볼게요. 50대에 계신 분들이 사실 유병자보험 문의가 많잖아요. 최근에는 뭐 40대도 많아지긴 시 하셨지만 네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50대분들이 가장 많으신데 이 50대분들이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건 앞으로 20년을 내가 더 내면 70세까지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면서, 갱신형이 좋은 거냐, 비갱신형이 좋은 거냐, 이 문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문가님은 만약에 이제 상담하실 때, 비갱신형 보험과 갱신형 보험,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우선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구분을 하셔야 될게요. 갱신형은 당연히 비갱신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한 편인데, 고객분들과 상담 과정 중에서 내 건강상황 또는 연령, 그리고 납입 여력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해 드립니다. 사실 60세가 넘어가시게 되면 뇌나 허혈 같은 경우 진단비만으로도 보험료가 꽤 높은 편입니다. 음. 그리고 대다수 지금 은퇴를 하셨고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갱신형을 많이 추천해드리고요. 60세 이하이신 분들 같은 경우도 뭐 갱신과 비갱신을 상당 과정 중에서 좀 달라지는데요. 20년 후에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년 납 그리고 90세까지 보장받는 걸로 추천해 드리고요. 그러면 갱신이 유리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네 비갱신형이 유리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기준은 납입 여력? 납입 여력으로 우선 첫 번째 보고 있습니다. 야, 첫 번째 납입 여력을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어떤 보장을 준비하는 게 맞느냐를 고려해서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선택해야지 갱신형이 무조건 좋다, 비갱신형이 무조건 좋다 이런 결론으로 도달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술을 좋아하시고 또 흡연을 하시는 분들 뭐 담배까지 피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비갱신 보다는 갱신을 많이 추천해 드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거죠? 음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업한 상황을 보더라도 어, 조금 제가 불안하다 이분들은 건강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뭔가 진단을 받으시더라고요. 음 이건 그 경력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드리면 내가 술 자주 먹는다. 또 담배도 핀다 거기다 내가 나는 뭐 운동도 잘 안하고 건강관리에 대해서 예민한 편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갱신형으로 해서 한도를 좀 높여 가시거나 네. 보험료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한도를 충분히 하셔서 왜 보상받을 확률 높으니까 그렇게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 어 내가 건강관리도 잘하고 뭐 식습관이나 뭐 흡연이나 음주도 안한다 관리를 잘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보장받을 확률이 좀 떨어지니까 떨어지지만 안정적으로 네쭉 보장기간을 넓게 가져갈 수 있는 보장기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신 비갱신형을 좀더 선호하는, 음, 추천해주시는? 네, 네 그렇습니다. 갱신형을 만약에 하신다면 내가 뭐 납입 여력이 조금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갱신형을 하려고 하는데 20년 갱신 상분도 있고 30년 갱신 상분도 있잖아요. 전문가님의 관점에서는 20년 갱신과 30년 갱신 어떤 걸 선택하는 게좀더 유리할까요? 음, 보셔야 될게 내가 연령적으로 어떤 연령이냐에 따라서 20년 하실지 30년 하실지 달리 하신 분들 갱신형 같은 경우는 해지한급금 미지급형이나 해지한급금 50% 지급하는 그러니까 저 보험료의 상품들이 판매되는 게잘 없습니다 무해지형이 없다는 라 거죠? 무해지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갱신형에 대해서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60세 되는 분들이 20년 납하고 90세까지 보장이나 30년 동안 납입하는 거나 보험료 차이는 크게 나지 음. 않습니다 그래서 6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은 20년 정도 음.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은 30년 갱신을 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고요 음. 그리고 그 이하 의 연령 분들은 30세 갱신을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음. 이달에 만약에 유명자보고 준비한다면 음.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보험사 네, 추천 플랜이 좀 있다면 어디 회사를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회사별로 보험료를 비교를 했을 때 음. 어,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으로 압축을 하고 싶고요 음. 현대해상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333입니다 KB손해보험사에서는 335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뇌 관련 건, 심장 관련 건 하시는 분들은 현대 이상으로 가시는 게 유리하셔요. 음. 그리고 암 관련 건 진단 담보를 넣는다고 그러면은 KB손해보험이 유리하더라고요. 음. 남자 56세 기준, 90세 만기 20년 낳기준입니다.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암 진단 3천만 원에 보험료가 9만 4천 원 정도 나옵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암 3천만 원의 보험료가 99,800원, 약 1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뇌 관련 경우는 현대해상 2천만 원 기준으로 5 1,900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KB소원의 보험 같은 경우는 5 6,9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약 3천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호혈성 같은 경우도 현대해상 2천만원 진단에 2만 5천 4백원 정도가 나오고요 k b 손해보험 2만 7천원 정도 보험료가 나옵니다 보험사마다 가입을 할때 어떤 의무적인 특약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계조건이라고 요죠네 연계조건을 보시면 됩니다 연령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연계조건이 질병사망이 천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암, 뇌, 신까지 같이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품선택이 KB가 될 수도 있고 현대가 될 수도 있고 이 기준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스탠다드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전 연령대 전사 비교를 다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번 달에 관심 가져야 될 기준은 KB나 현대해상으로 보시고 수술담보를 포함했을 때는 또 다른 부분들도 접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세 상담 받아보시면 전사 뭐 비교와 관련된 부분들부터 본인에게 정말 딱 맞는 회사는 어디인지 이게 조합 설계가 유리한 건지 아닌지도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될것 같아요. 음, 네, 맞습니다. 고객분들이 나는 진단비만 필요하다 음. 또는 뇌나 심장 수술비만 필요하다고 선택하시는 분들은 뭐 현대인상이나 KB를 추천해 드리지만 1에서 5종 수술비라든지 뭐 112대 수술 이런 부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DB손해보험이 훨씬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음.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중고사 약관을 적용하고 을 있습니다. 약관 기준을 봤을 땐 DB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수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비교해 주실 수 있는 전문가님께 상...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모든 분들이 유병자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유병자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건강체보험을 가입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네 어, 많으셔요 네 이게 사실은 설계사분들도 고지의무를 잘 모르시고 고객님들도 고지의무 사항이 어떤 질병을 제대로 고지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해프닝 같은데 이러면 보장이 잘 안되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유의해야 될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좀 팁을 주신다면 40대 여자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분은 해마다 건강검진을 하시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으셔요 어, 그러다 보니까 건강검진에서 유방에 결절이 있어서 해마다 추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초음파에서 갑상선 결절이라도 진단을 받으셨고 간 초음파에서는 담낭에 결절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마찬가지로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추적 검사 결절이 있는 상황에서도 암보험을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이분과 상담 과정 중에서 원금 지급 안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지의 의무는 평생을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봉사가 5년이 있다 6년 있다가 그때 확인을 했더라도 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즘에는 해지 처리를 대부분 시켜버립니다. 해지 처리가 되었을 때는 보장도 못 받고 해약 환급금 기준으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작년에 유병자로 다시 가입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고객님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고지상 이걸 내가 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어디서 그렇다던데 라는 얘기로 고지를 잘못하시면 보험사들은 사실 자선단체가 아니거든요. 어, 기부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그냥 고객님들이 고지한 사항대로 이렇게 하지만 보험조사 나갑니다. 실제로 저희가 뭐 보험금 지급 과정 중에서 분쟁이나 민원성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은 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법률을 받을 수 있는지 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조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그게 대해서 어떤 해결책은 사실은 없습니다. 고지에 대한 부분이 누락하셨거나 찜찜함이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그 고지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재고지를 한다든지 음. 아니면 은 많이 판매되는 유병자 쪽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가시는 게 음. 아마 좋으실 겁니다. 불안함을 가지고서 보험을 유지하시지 마시고 정말 운 좋게 뭐 천명 중에 한 명, 뭐 만명 중에 한 명이 나지금 받았는데? 라고 하는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고지하시고 제대로 된 보장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험을 제대로 선택하시는 기준이 될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어요. 전달해드릴 내용은 아직도 더 많은데 음네 네, 맞습니다. 훨씬 더 네. 많은데도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드린 것 같고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 보험용구 댓글 통해가지고 남겨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자세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험용구 공식 질문입니다. 고객분들께 어떤 보험 전문가로 기억되시길 원하시는지 음, 제가 오늘 고객 한 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지금 현재 병원에서 입원 중이시다 협착적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진행하셔야 될지 앞으로 합의를 어떻게 보셔야 될지 거기에 대한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보험 전문가 그리고 고객분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셨고 불의의 사고가 나셨을 때 가장 먼저 찾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보험 전문가로 남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어, 더욱 빛나는 전문가로서 고객님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로 남기를 저희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준비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니다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